오지킨 림프종 항암치료의 부작용 간질 폐렴에 대한 치료 목적의 스테로이드 투약으로 무혈성 괴사 피보험자가 보상 직원인 경우 상해소득 보상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부산지법 2018 가단 327631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여러 건의 상해 후유장해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 기간 중 호지킨 림프종으로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한 간질폐렴의 치료를 위해 2011년 12월 14일부터 2011년 12월 20일까지 스테로이드제를 투약받은 후 2014년경 위 스테로이드제 부작용으로 대퇴골두무혈성괴사 진단을 받고 이의 치료를 위하여 2015년 2월 9일 좌측 인공관절 치환술 2015년 12월 17일 우측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고 양측 다리에 영구장애가 남았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의 면책조항 본문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관심에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요소가 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위 면책조항이 정하는 의료처치의 개념 속에는 의료인이 의학 지식을 이용하여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환자에게 약물을 투약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원고에게 스테로이드를 투약한 다음 1년 10개월 정도 지난 후에 대퇴골두 무효성 괴사가 발생한 점 간질 폐렴을 치료하기 위하여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점 지병원 원장은 스테로이드 약물에 의하여 대퇴골두 무효성 괴사가 발생하였다고 시인한 점 따라서 원고에 대한 스테로이드 투약 행위는 원고의 호지킨 림프종의 치료 과정에서 항암제 부작용으로 발생한 간질 폐렴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한 정도의 위험이 수반되는 의료처치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투약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골괴사의 위험이 증가하였으며 위와 같이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 원고의 양측 대퇴골두의 무효성 괴사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의 호지킨 림프종이나 간질폐렴 등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양측 대퇴골두 무효성 괴사의 상해에 대하여 이 사건 면책조항 본문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둘째 주장에 관하여 국내 각 보험회사가 위 표준 약관을 이용하여 작성한 보험약관에 포함되어 널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에게 명지설명 의무가 면제된다 할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산보상서비스센터 울산보상팀 직원으로 입사하여 약 16년간 상해 질병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상품설명서 말미에 영업담당자 H로부터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라는 기재와 잡힌 서명을 한 사실이 있는바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면책조항을 설명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보험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원고에게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교부함으로써그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소득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